이분의 글씨는 천진난만해요 아,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가독성은 좋습니다 <웃음> 공간 배치가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 통일감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특정한 모범을 세우고 그걸 연습해온 글씨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위태롭죠 그렇지만 호감이 가는 건 글씨의 그 성정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자 획을 보면 짧게 툭툭 던지듯이 써진 것처럼보여요 툭맞았죠 네. 뭐 곡선 이렇게 던지듯이 썼다는 느낌 폴록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귀여운 건 좋은데 어린아이가 귀여울 때는 참그 천진난만함 자체로 귀여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애가 어른이 됐을 때도 계속 귀여움만 주장한다면 그때는 지탐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귀여움에서 이제 성숙함으로 넘어가 보는 그런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자체를 쓰시길 권하고 싶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궁서체 정자체는 획이 꺾이고 맺히죠 딱딱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진중하고 연결감 있는 획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이분에게도 역시 필기 내용이 아닌 시를 과제로 들여다 볼게요 나는 글씨를 잘못써 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속도도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 천천히 꼭 꼭 눌러 써 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건 책의 일부인가요? 참 좋은 방식의 공부입니다 좋은 내용의 글을 손으로 쓰며 가슴에 새긴다는 것 멋지죠? 저도 좀 읽어 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란 얘기는 다 읽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웃음> 왜 그럴까요? 가독성이좀 떨어져요 근데 이런 글씨가 좋을 때가 있죠 이런 글씨체를 흘림체 또는 속기체라고 합니다 회의 중이라든가 강호 중에 급히 메모한다면 이런 글씨도 좋습니다. 자기만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쓴 글씨를 나중에 못 읽을 때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교정이 필요한 겁니다. 통일감과 조화성 역시 속기차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씨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속도가 잘 나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정자체로 속도를 내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자체처럼 바르고 단정한 글씨를 쓰실 때는 속도를 너무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제 경우에도 급한 메모는 굳이 정자체로 하지 않습니다. 필기용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해두었다가 나중에 옮겨 적어요. 그럴 때 저장용으로 반듯하게 쓰는 거죠. 다시 되새기는 기분도 있고 또 나중에 볼때 기분 좋죠. 바른 글씨도 꾸준히 연습한다면 점점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는 절대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자 주제 드릴게요 또박또박 쓰신 글씨를 다시 보내주시면 다른 방향으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분은 멋진 만년필과 함께 글씨를 보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이 글의 축복을 우리 모든 구독자 분들과 함께 나눠도 되죠 가독성 좋습니다 어, 다만 ㅇ에서 좁아지는 패턴이 보여요 요런데 이렇게 됐다거나 마무리가 안 됐다거나 지금 글씨 사이집에서 약간 답답한 느낌 미음도 그러네요 아, 폐쇄형 글씨에서 이런 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쓰러지는 것도 습관이 있고 약간 휘어지는 S자형도 나오고 있네요 ㅎ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또박또박 정확히는 여기도 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쓰실 거예요. 이렇게. 요선 맞추는. 운. 그게 아직 공수처로 쓰신다고 쓰신 게 아닐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런 기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런 것을 크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응이나 희극 같은 폐쇄된 공간들은 답답하니까. 자, 통일성에서 기울기를 가장 본다고 했죠? 역시, 어, 통일성이 지금 좀 쓰러지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영상 중에 내려긋기 영상, 그거를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원리를 이해해 두시고 일정하게 내려 있는 연습을 쫙 하시면 좋아요 네. 이것만 무던하게 이렇게 쓰러지면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쓰러지면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중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기본만 잘 잡혀도 악필의 느낌은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조화성은 네. 이것은 통일성을 이룬 후에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죠 이 아름다운 시를 숙제로 드릴게요 이 글을 보면서 제 가슴이 뒹 울렸답니다 제 과거의 심정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일부러 글씨 쓸 일을 피하게 되는 그 심정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기로 글씨에 뛰어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욱이 이분은 직업 특성상 글씨를 쓸 일도 많은데 내용 전달이 잘 안돼서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고 하셨으니 꼭 악필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가독성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거의 판독 가능했습니다 어, 이것이 글세로 보였어요 이런 것은 이제 가독성에서 걸리는 부분이겠죠 통일성은 어떨까요 전부 오른쪽으로 쓰러졌죠 이쪽으로 이것도 뭐 일관성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반대로 쓰려고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똑바로가 아니라 반대로 그래야 똑바로 돼요 왜냐면 자기 뇌에 이게 바르다고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좀 반대로 가는 필요가 있어요. 역시 기본은 내력긋기죠 지금 이 프로젝트는 엄밀히 말해서 정자체로 가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자유체는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채널과 커뮤니티에 있는 것을 눈으로 먼저 완전히 익히세요. 눈이 기억을 합니다. 뇌로 보내주죠. 그 다음에 손이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 따라가기 쉬워져요. 눈이 앞서 가야 손이 따라갑니다. 음, 조화성을 아직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태죠 그리고 글씨에 자신감 없어요 지금은 이 자신감, 자존감이 얻어져야 돼요 내 안에 명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몇 차례 제가 리드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서 악필 탈출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저도 의지가 불타오르네요 짧은 숙제 드릴게요 자신있게 써보세요 이 글을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지식이 되는 글들은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오늘 아내가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나서 밴드를 붙이고 있길래 이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가독성 네, 충분히 판독됩니다 공감감이 좋다는 뜻이에요 통일성을 볼까요? 자음도 모음도 동근 느낌이 있습니다 이분의 성격도 원만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글씨의 크기나 높낮이가 들쑥날쑥해서 음, 이런 작은 글씨 뭐 이런 큰 글씨 좀 차이가 커요 통일감 보다는 개성적으로 먼저 가고 있는 거죠 네, 통일감을 여기서는 집어넣기 시작해야 돼요 조화성을 보자면 기본잘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조화성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사실 조화성이 좀 있어요 조화성이 있다 없다는 뭘로 보냐면은 이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보시면 돼요 기분 좋아지거든요 저는 다음번에는 이 글을 차분하게 써보시길 이 글은 우리 커뮤니티에 올라온 파일을 프린트해서 연습하신 거군요 아주 바람직한 지도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 체본이 각쪽에 있죠 이것을 이렇게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냥 프린트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가독성 뭐 당연히 아주 좋죠 네, 그리고 통일성은 이렇게 연습하면 통일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통일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화성은 저절로 분출됩니다 그리고 개성이 뿜어져 나오죠 자, 은이나디귿을 한번 보자면 좀이런에 너무 뾰족 이거 너무 안 뾰족? <웃음> 근데 주로 좀 너무 뾰족이 가깝네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세 가지 은이 있다고 보자면 이니은 둥글둥글한 사람이고 이 ㄴ은 좀 뾰족한 사람입니다 이 ㄴ은 중화를 이룬 상태죠 둥글다고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체라는 것은 항상 그 중화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엄살 키우신 것에 비해서 이 정도면 훌륭한데요 전반적으로 내려 걷기나 옆으로 걷기만 좀더 탄탄하게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맞아야 되죠? 밑에 받침과 니은 받침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니은이 좀 어렵죠? 니은 보세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 정자체를 쓰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더 섬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니은이 주로 좀 그러네요 자 효를 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쪽과 이쪽 길이 차이를 보자면 은 엄밀히 말하면 이쪽이 좀더긴게더 이쁩니다 이쪽이 긴거 보다는 그거 좀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으로 긋기에 이 웨이브가 있는 거 느껴지세요 파도치듯이 약간의 웨이브가 있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직선 재미없고 빼는 거 무선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직 관찰이 부족한 상태고 여기서는 주로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요거 이응 두 개가 딴집자랑 같아요 이건 좋고 여기 너무 달라붙는 것은 좀 고쳐줘야 되고 그래도 무난합니다 이 글을 숙제로 드릴게요 고운 글 착한 글 감사합니다 읽고 있노라니 가슴이 씻어져내리는 기분이군요 가독성 좀 어눌해 보이지만 못 알아볼 글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큰 장점이에요 꾸밈이 없고 순수한 진심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통일성은 떨어집니다 아직 손가락에 길이 잡히지 않은 상태죠 니은 보세요 아, 재밌죠? 재밌어요 아주 그런데 아, 여기 좋으네요 여러 게 하다 보면 좋은 게 나오는데 아직은 틀이 안 잡혔다는 뜻입니다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쓸지 결정하지 않고 쓰신다는 시 얘기죠 그런 것이 이제 결정되면 되는 겁니다 좋은 글씨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눈이 기억하고 그걸 연습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기억하도록 충실히 써나가는 과정을 밟아주시면 좋겠죠 조화성은 의외로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숙련을 권하고 싶네요 획질에서 윤이 반들반들 나도록 모음과 자음을 순서대로 쭉 써보는 과제를 드릴게요 착한 초등학생이 된 마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분들도 해보시면 좋은 게 통일감을 익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올바른 방향으로 통일감을 키워야겠죠 팽글씨 강좌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기억 은이꽤 일정한 형태로 나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내려긋기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쓱쓱쓱 쓱 써보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노래 가사군요 어, 글씨에 흥미를 느끼고 계시다니 아주 희망적입니다 아 이건 줄 없는 종이에 쓰셨는데 다음번에는 줄 있는 종이 방한노트 같은 그런 곳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줄이 없는 종이에 쓰는 건 사실 고수가 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기준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죠 가독성은 음, 한참 들여다봐야 읽히는 글씨들이 있어요 그러니 가독성을 올리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 좀 애매하죠? 사람, 사랑, <웃음> 남켜진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속성이 어려울 때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공간을 너무 좁게 쓰는 게 없는가 이런 리을처럼 이렇게 보이면 즉 이렇게 쓰더라도 이 공간이 너무 좁지 않으면 읽어집니다 너무 좁으면 안 읽어져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글씨 간의 간격도 마찬가지죠 간격이 너무 답답하면 이 좁은 방에 세식구가 들어가 있으면 서로 불편해지는 겁니다 어, 띄어쓰기 보면 굉장히 넓죠. 그거에 비해서 글씨 간의 간격, 자간이 좁은 거 그런 걸좀 조화를 이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자마다 바람이 슈 지나갈 수 있게 그런 기분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통일감은 연습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바로 전에 소개한 방법이 있었죠?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똑똑 떼어서 내가 원하는 획이 나올 때까지 써보는 것그 연습만 충분히 하셔도 훅훅 좋아지실 겁니다. 자음과 모음의 간격, 글자와 글자 사이에 여유를 준다는 것, 그것에 유념하면서 이 시를 써보세요. 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힘, 그리고 선물이죠. 이런 것이.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가독성은, <웃음> 가독성은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못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보는데 시간이 1초가 아니라 1.7초, 머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부 좀 쓰러지고 있죠. 주로 이렇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쓰는 거 보면은 그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나 자기 글씨는 어떤가 보세요 나는 안 쓰러지고 있는가 나는 이쪽 판가 이쪽 판가 <웃음> 아니면 중형판가 그걸 생각해 보시고 해결점은 간단합니다 내려긋기내이렇기 네, 열심히 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내려긋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하나 기본적인 것이고 공간입니다 조화성 같은 경우는 기본만 잘 갖추고 나면 개성이 잘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 통일성이 약하니까 건축으로 말하면 기본 골조가 좀 허약한 그런 느낌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하상욱님의 제치는 시를 과제로 들어볼까요? 첫 번째 악필탈출 영상 올린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 어린왕자에 나오는 대사군요 저도 어릴 적부터 심히 좋아했던 책입니다. 글씨를 쓰기 전에 쓸 내용을 이렇게 진지하게 찾아보는 이런 과정이 참 좋죠. 글씨 이전, 글씨 이후에도 그 향기가 남으니까요. 가독성부터 보겠습니다. 자간에 비해서 띄어쓰기가 좀 넓죠? 자간은좀 좁은 것이 더 많죠?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죠? 자간은좀더 넓게, 답답하지 않게,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좁게, 그러면 적당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연습을 위해서 방안지 연습을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거죠 글씨 하나를 하나 보면 작고 좁고 빽빽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걸 티 s 시기로 마치 보완하려는 것처럼 보이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려면 자신감이 더 필요합니다 획을 시원시원하게 뺄줄 알아야 돼요 즉, 내려 긋기 짧든 길든 내려 긋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그리고 통일성을 보자면 이렇게 쓰러졌죠? 다 그럴까요? 아니죠, 이건두 이렇게 쓰러졌죠 어, 중간, 이렇게, 이렇게 등등이 있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울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 한쪽으로 고정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는 조금만 의식하고 잡아가면 은이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짧게도 길게도 쫙 연습하셔서 이게 잡히면 글씨들이 갑자기 질서가 쫙 잡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음의 크기도 생각보단 좀 커져야 됩니다 잘안 보이죠? 이걸 확대해 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작더라도 뚜릿뚜릿하게, 뚜릿뚜릿하게 네,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커야 돼요. 이 특히 비읍 같은 거 복잡하죠? 우리가 작게 쓰기 쉬운 거, 이음, 비읍, ᄅ. 네, 그런 것을 조금 더 키워주세요. 아, 영어도 보내주셨어요. 노래가사죠. 영어 코코에 나왔던 거. 보내주신 글씨 보면서 다시 이 음악 들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무난한 필체죠 그런데 좀더 좋아질 방향도 있습니다 가독성이나 통일성을 볼 적에 한글에서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글씨의 자간 아까 한글에서 좀 접었죠 이것도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자간에 비해서는 공간이 너무 크죠 그런 것을 좀 접혀주면 통일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아래가 이렇게 파도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서도 들어갔다 내려갔다 이런 위아래가 붕 떴다 내려갔다 파도치는 듯한 영어의 특징은 아래선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쫙 이렇게 이 선을 맞춰주면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치는 것이 사실 영어를 쓰기 위해서 최적화된 어떤 노트 모습이에요 이분께 드리는 과제는요 어린왕자에서 쓰셨던 내용 이것을 방안지에 써보는 것입니다 와, 이분은 왼손잡이라고 하셨는데 왼손잡이인 분들께 희망을 주셨네요. 악필은 아니죠. 진로를 문예 쪽으로 고민 중이셔가지고 그에 어울리는 멋진 필체를 가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이시면 사실 손글씨로 쓸 일이 제일 많은 시기죠. 근데 정작 관심을 가지긴 어렵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더 나아질 결심을 해주시는 게 저에겐 더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가독성, 아주 좋죠. 왜 좋을까요, 가독성이?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잘 쓰고 모습을 떠나서 잘 읽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이응, 미음, 비읍, 이런 공간들이 좀 답답한 것들을 답답하게 안 썼기 때문입니다. 시원시원하잖아요. 네, 특히 이응이 시원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읍도 시원시원하죠. 그런 점이 가독성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통일성은 뭘 봅니까? 항상 내려긋기를 봅니다. 내려긋기가 일정한가? 우선 쓰러지지 않았는가? 두 번째는 멈췄는가? 아니면 꺾는 것을 생략했는가? 뭐 등등 이런 걸 보는 건데, 또는 휘어졌는가? 자, 휘어졌네요. 여기 보니까. 휘어지는 게 보이죠? 여기서 휘어지죠? 자, 이것은 습관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휘어지는 습관. 그거 잘 잡아주셔야 되고, 이렇게 잘 쓰셨죠? 이 궁서체, 정자체가 오른손잡이에게 최적화된 글씨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도 서예가가 사고로 손을 다쳐가지고 왼손으로 썼는데, 지금 잘 써요. 서예 선생님이고 펭글치 선생님입니다 이내력기를 결국 열심히 하셔가지고 잡으시면 되겠고 이 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가 너무 길죠? 요렇게 궁사체 모양으로 디귿도 차트체 같은 느낌이 좀 있단 말입니다 깔끔하게 단정하게 우리의 기본을 더 충실하게만 쓰시면은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죠 과제들입니다 정자체 기본역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외국과이자를 써보시면 다시 봐 드릴게요 이 분은 두 장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것이 지난 영상에서 과제로 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글씨 교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을 갖추셨습니다 이런 지극한 마음 글씨를 많이 쓰시는 직업이신 만큼 열심히 참여하셔서 꼭더 발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건 정자체로 쓰려고 하신 거죠? <웃음> 왜 이걸 묻느냐 면은 정체체로 쓰시려면 확고하게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리긋기는 매번 꺾어서 정성스럽게 내리겠다. 그리고 끝은 뽑겠다. 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기억은 이렇게 쓰려고 할 것인가? 잘안 되더라도 아니면 그냥 내 스타일로 쓰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안 되더라도 그 모양을 향해 가야 됩니다. 니은은 분명히 요 니은 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쓰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은 멈출 것인가? 뺄 것인가? 빼면 안 되죠? 그냥 빼면 안 돼요. 그런 명확함을 지금 가진 채로 공부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걸 이제 궁사체 정사체를 향해서 가실 때 제가 이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확실히 이해를 하시는 게 우선이겠죠? 저희 핑글씨 강좌 영상이나 책에 그 원리를 잘 설명해 뒀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가 독성은 전반적으로 좋죠 이따금 헷갈리는 글자들이 좀 보이네요 지금 너무 좁죠 글씨마다 좁아지기 쉬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의리율 이렇게 되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맞춰 줘야 되는 거죠 균간법 이런 두개 있어서 낑기기 쉬운 자리 좀 시원하게 등등 통일성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 글씨는 이렇게 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 똑바로 쓰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런데좀 달라지죠? 여기에서는 쓰러졌죠? 정말로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똑바로 보다 더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쓴다고 쓸때 실은 남이 보면 똑바로 돼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똑바로만 쓰려고 고집하다 보면 한도 없는 세월을 이렇게 가지고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죠. 과제 드릴게요. 당신의 품격을 올려주는 손글씨 이건 이번에 나온 저희 책 제목이죠? 역시 정자체의 기본 연습 충분히 해보신 후에 과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첫 시도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충분한 지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몇 분이 되었든 결실을 볼 겁니다. 자신을 믿으시고 제 도움 속으로 들어오세요. 저도 예전에 공부했던 시절을 돌아보면 누군가 과제를 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짧은 멘트로 조언해 주더라도 말이죠. 과제를 마치신 분들은 제 메일로 과제를 보내주시면 발전 과정을 보면서 다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